안녕하십니까. 여요 토요일만 있다고. 토요일만 있다고. 응. 다음주 일요일이야. 아, 아닌가? 열심히 어. 해야지. 열심히 해야지, 그러면. 아, 어, 나 실상을 줄여. 무서데 먹고 와. 이제 아, 안 오고. 이제 안 오고. 이제 안 오고. 인데 어, 몸의 <잘한 보상 웃음> 응. 어,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. 나영이 누나도 감기 조심하시고 유튜브 떡상하십시오 나영이 누나의 장점은 사람들이 정말 리더십 있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그러시네 <웃음> 오늘은 어, 2시간 지각한 그 최소연 씨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2시간 지각한 최소연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몇 시였나요? 1 8분이이요아 저희, 수업이 시시작작죠죠희시 정각 희 저희, 저희, 저희, 도착했죠? 저희, 저시 저희, 분입니다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희, 저이 저희, 저희, 저이 저희, 저희, 저희, 저 눈,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험. 시험이 이제 이틀 남았죠? 목요일하고 분리에 그때도 앞뒤로 <웃음> 늦어졌는데 근데 제가 반장이어서 8시 반쯤에 학교에 도착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학교에서 밤을 새는 게 낫지 않을까 디야 디! 나디래 아, 아무도 지각하지 마시고요 정을 음. 건데요 음. 아니, 많이 달라가안 해도 내가 많이 줘 진짜로. 꽝. <웃음> 허줌이야. <웃음> <웃음> 어? 방송인이 그 앵글을 벗어나면 어떡해. 컨텐츠는 <웃음> 주인 많이 줬습니다. 배고파 아우 배고파 세그릇 먹을래 아우 <웃음> 한그 들어갔어 엄마 엄마 엄마 나왔어 냄새해 엄마 가상정 사왔어 아 벗어 뭐하는거야 아 촬영하지 마세요 다음에 <웃음> 집을 왜촬영하실까 이 아! 엄마 계란 싫어요. 엄마 당근 맛 없어요. 먹어. 이 좋은 거야, 이거. 엄마야, 당근. 많이 먹어 많이. 아, 와! 마 <웃음>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쉿. 갈색깔 갈색. 뭐예요? 뭐예요? <웃음> 아예 우리 예, 스크램블입니다 네 <웃음> 예. 예, 스크램블이에요 야. 이거 초고추장에 찍어먹음? 응너 음. <웃음> 먹어 에이썬 찍어야지 자, 잘 먹겠습니다 야,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? 오 맛있다 응 음. 이게 한국의 직진장이야 음 아우! <웃음> 저 <웃음> 오늘 브로콜리로세일을 하는 라고여 이거, 디거기거 마트 거기거 응. 응. <웃음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다 됐네. 이네는브로콜리그 뿌리 먹냐? 이리 따로 있어? 이거, 줄기야. 얼마나 맛있게요.